안녕하세요 초롱쌤 입니다 오늘은 시스루펌 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시스루펌은 한가지 디자인이지만 고객님의 두상 모양에 맞춰서 고객님이 직모이신지 방곱슬이신지 그리고 이전에 파마가 남아 있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방식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시스루펌을 완성하고 나면 약간 뭔가 부족한 느낌을 조금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업그레이드된 시스루펌 과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옆머리 다운펌이랑 모발이 조금 더 덥수룩한 부분의 모지를 숨을 죽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은 약간 볼륨이 적은 부분을 볼륨을 살리기 위해 뿌리 파마를 부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더 추가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고객님의 두상을 잘 파악을 한 뒤에 뿌리 파마 로뜨가 들어갈 자리 두상을 만져봤을 때 볼륨이 좀 꺼지는 부분을 더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뿌리 파마 로뜨를 사용하실 때는 약액이 두피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잘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두피가 다 꺾여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파마 약을 도포하고 붓으로 다시 꼼꼼하게 펴발라 줍니다 뿌리 볼륨이 잘살수 있게 두피 근처로 다시 잘 땡겨서 덮개를 닫아줍니다 이때 고객님께 두피가 많이 당기진 않으신지 꼭 여쭤봐 주세요 이 다음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파마라고 해서 다 똑같이 말아드리는 게 아닌 그 고객님의 두상의 모양, 모류 방향, 모질의 형태에 따라서 작업이 다 다르게 진행돼요. 그리고 똑같은 고객님이라고 해도 그날그날 그날 모발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작업이 진행이 돼요. 저는 기본적인 미용 형식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미용실에서 받아오시던 그런 파마의 요소가 아니어서 조금은 어색해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 겪는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마를 하게 된 이유는요. 굳이 전체적으로 파마를 할 필요가 있을까?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빨리 풀릴까 봐 컬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저는 여자 미용사지만 남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마를 한번할 때마다 6만원에서 8만원 많게는 거의 한 10만원까지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매달 잘라야 되고 자르면 컬이 또 없어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 자연스러운 컬 보다는 이왕 하는 김에 한달 정도는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컬이 좀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파마를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들은 파마를 전체적으로 했다가 전체적으로 컬감이 많다 보니 아 파마는 나랑 안 어울리는구나 하고 아예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중간 입장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가 파마를 해드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대부분이 옆머리가 블룩해지는걸 대부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시술을 해드리는 거랍니다 시수로 파마라고 해서 숯가위로 그냥 댕강 잘라버리는 게 아닌 뿌리 파마를 이용함으로써 앞머리 부분에 볼륨은 살리고 살짝 갈라지는 방향을 선택해서 조금 더 가벼운 시스루펌 느낌을 낼수 있게 만드는 중입니다 이전과 비교 한번 해볼게요. 항상 내 모발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내 모발에 대해서 미용사분께 잘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미용실, 좋은 미용사를 만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